안녕하세요. 별이 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성암다육농원, 성암다육농원에 어, 잘 비치되어 있는 영광화분, 수제화분, 영광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조꼬미부터 큰아이까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실까요? 연강화분은 수제화분인데요 아주 조금이부터큰 아이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으면서 다육이를 심기에 아주 좋은 화분 그리고 아, 무늬가 아주 너무 튀지도 않고 정말 순수하면서 화분과 잘 어울리는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 연강화분이랍니다 이 화분들 한번 보세요 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네 꼬모니터이실하면서 위는 모양이 그렇게 생겼답니다 앞에는 꽃모양을 하고 있고 연광화분이랍니다 연광화분 하늘색을 띠고 있는 연광화분 밑에 라벨이 연광이라고 딱 찍혀있죠 도장이 연광이랍니다 한번 보세요 연광합원 13,000원 이고요 색감은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예또 요렇게 생긴 예 요렇게 생긴 아이 그런데 가격은 13,000원이요 가격은 13,000원이고 연강화분이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종이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이즈 종이컵 사이즈랑 똑같네? 다육만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강화분 연강화분 말만 하면 다 아시죠? 자, 아, 여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영광 화분이 어떤 화분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아, 물구멍 한번 보세요. 정말 시원하다. 이야, 아, 너무 시원하게 끌렸다. 정말 물빠짐이 멋지겠네. 모양, 색감,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종이컵을 넣으면 종이컵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데 종이컵이 조금 더 작아 화분이 조금 더 크죠? 연강 화분 멋집니다. 그죠? 멋지게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화분도 있답니다. 아... 뭐를 닮았다 할까? 어떻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야, 멋지다. 음 멋져요 잘 보셔요 너무 멋있죠 이거는 가격이 27,000원 27,000원이랍니다 연강 화분 아주 멋지게 생겼죠 목대가 있는 아이를 여기에 심으면 야 다, 다육이 화분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겠습니다 야 예쁘다 이렇게 손잡이가 옆에 있는 이런 모양의 화분도 있답니다 아 예쁘죠 얘들은 이렇게 연강 보이시죠 얘들은 이렇게 연강 화분이라고 이렇게 다 찍혀있답니다. 자기들의 상호 자기들 영광이라는 것을 어디라도 나타내는 영광화분 유명한 거 아시죠? 우리 다용만들은 아마 영광화분을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영광화분 물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생겼고요. 가격은 13,000원 영광화분 멋지다 연광화분 여기에는 연광화분이 어, 무수히 많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큰 화분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연광화분 조금 큰 사이즈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얘는 어, 종이컵보다 많이 높죠? 많이 크고, 어, 안에 내경도 종이컵보다 훨씬 크답니다. 연광화분. 그리고, 문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연광이야. 하고, 이렇게 연광이라고 라벨이 딱 붙어 있죠. 어디 가도 연광화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 연광이구나. 하고,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손잡이도 있을 뿐더러 깊이가 있는 아이, 목대가 있는 아이를 심으면 참 예쁘겠죠. 연강화분. 어 아, 얘는 종이컵이 너무 속 들어가서 넣어보지를 못하겠다. 연강화분. 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 요얘 한번 보세요. 연강화분. 어 아, 이쁘죠. 정말 예뻐요. 연광화분 음,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종이컵을 대면 어 종이컵이 비교가 안되죠. 어, 너무 크답니다. 그리고 직경도 한번 볼게요. 직경도 이렇게 튼실 정말 크다. 야 멋져요. 이렇게 큰 연광화분 얘는 얼만지 한번 볼까요? 얘는 4만원 음, 디자인 한번 보세요 어, 예쁘다 여기에 다육이를 안치면 정말 예쁘겠다 그죠 연강화분 4만원이랍니다 얘는 아까 얼마였을까? 2만원이네 롱화본 얘는 2만원 손잡이가 있고 어, 예쁘게 생겼어요 2만원 그리고 얘는 또 얼마일까요? 어, 얘는 이렇게 생겼네 사각 사각이면서 잎을 이렇게 약간 어, 눕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참 예쁘다 정리하기에 좋은 사각아보 얘는 얼마일까요? 27,000원 얘는 27,000원이랍니다 연강화분큰 사이즈의 아이들도 한번 봐요 종이컵을 놨을 때 종이컵하고 와, 종이컵보다 굉장히 크죠? 이거는 아, 중품 이상의 다이비를 심을 수 있는 화분 종이컵이 들어가면 쏙 들어가 버렸네 음,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모양 한번 볼게요 밑은 사각 이렇게 생긴 사각화분 위에는 둥근 형, 둥근 모양.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연광 화분. 얘는 4만원. 얘는 4만원이고요. 또 이렇게 둥근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어. 연광 화분이라고 콕 찍혀있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서. 와, 얘는 굉장히 넓다. 중품 이상에 창을 심어 놓으면 정말 멋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여기가 쏙 들어갔어. 음, 예쁘다. 야, 예쁜 화분, 연광 화분. 얘는. 얘는 중간에 쑥 들어갔네, 여기가. 신기하다. 그러면서 꽃 모양. 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연광 화분. 꽃이랑 잎이 새겨져 있는 연광 화분. 굉장히 커요. 이야, 특별하다. 특색 있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맘들은 이런 화분 하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연광 화분. 저, 예쁘죠? 연광 화분.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야, 종이컵을 갖다 내놓으니까. 종이컵은 너무 애기네? 속에 들어가보죠. 와, 종이컵보다 굉장히 크죠? 야, 멋지다. 이런 화분이. 4만원. 얘도 4만원이랍니다 야예봅니다연강하분 4만원 와 정말 큰 화분도 있어요 정말 크죠? 야 크다 대형하분 얘는 7만원이랍니다 연강하분 정말 멋지네. 여기에 다육이를 심으면 멋지겠다.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네. 아, 바다에 왔는 것 같은 느낌이네. 시원하니 그렇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연광화분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큰... 큰영광화원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아이까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쭉 들려볼게요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이 밑에 다 있답니다 얘들 한번 보세요. 어머 귀여워라 너기억으로 뭐가 이렇게 생겼니? 예쁘다. 못난 이도 있네. 야, 정말 조꼬미도 어, 왜 정말 조꼬미 자, 이렇게 멋진 연강 화분. 야, 멋있다. 야, 천장까지 닿았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없네 영광 화분 영광 화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멋지죠? 정말 좋은 화분이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편에는 영광화분 말고 또 많은 특색 있는 화분들이 있답니다. 그 화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